조연 변이는 유전자랑 DNA가 아니고 염색체. 아 음... 어? 얘는 DNA가 염기 배열하잖아요. 네. 배열이, 배열이 변화가 좀 생긴 거예요. 음... 염색체는 염색체 자체가 모양, 수가 달라서 생기는 변이예요. 또이 다음 유전 이 변형된 이, 이 유전자나 염색체가 자손에게 자손에게 전달해서 지경을 일으키거나 지경을 만드는다 그래서 반석강을 한창 그렇구나. 그리고 나오는게 어, 유전자 풀 그리고 유전자 빈유도이 집단이 집단 전체가 가지고 있는 유전자 총합입니다. 음. 그리고, 유진자 빈도. 이 아래 이제 하디 마인 밸르크 법칙이 나오는데, 이게 그, 다른 책을 보면은, 여기에는 좀 이거 정확하게 하디의 르크 법칙, 마인 밸르크 법칙, 공식을좀 더, 뭐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. 그리고, 이게 우성 구하는 거. 수대모비, 열성과 e 비 q 가 이두개합에 잡종. 라고, 아까, 그 뭐랄까, 봤던 지지입니다. 이 유전자 빈도는 뭐냐면, 이 유전자 풀에서, 그, 이 유닛들이 되게 유전자 상대적인데. 음. 많이내 해석하시면 안 돼. 이거는 여기 아래 중요한 성질들이야 근데, 아까 제가 유닛 성분 필요하고, 유닛 성분 추라고 그런 잖아요 네. 얘네 둘을 더, 얘네 둘의 빈도를 더는 하한 사실을. 여 그리고 이 하디 바인메르크 법칙이 나와요. 이렇게 했으는그리고 얘를 하나 더, 하면 더. 1이죠? 네. 항상 에서얘 1이에요. 응. 음. 이거니까. 어, 어차피 이거 제곱이니까. 어떻게 해도 항상 1이 하디랑, 하디 바인메르크 법칙은 이 맨델 집단을 기준으로 법칙을 서술 하고 있는데 얘는 세대가 거듭되도그 아까 우리가 배웠던 유전자 풀 이나 유전자의 빈도 에는언화가 액션입니다. <웃음>